같은 엄마로서 창피한 줄 아세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벌면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? 개수번호 4471너 지금 뭐하는 거야? 소란을 피우다니 넌 따라와 제가 무슨 소란을 피웠다고 그러세요? 정말 말고 따라와 넌 독방이다 저 들어가 음 소란을 피웠으니 독방 7일이다 당신들 내가 다 알아. 빅맘과 한패인 거. <웃음> 빅맘냐. 이번에 거대한 조직 극장미파의 보스가 교도소에 들어와서 확실히 사회를 정리해달라고 분명히 전했는데. <웃음> 아. 칠궁주파가 당했다고 하더군요.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간 핑맘냥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겠어요. 하하하하. <웃음> <웃음> 교도소장님 성격도 급하셔라. 그러면 빨리 처리해드려야죠. 여기 계신 교도관님들 그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흑장미파 두목 단미호를 제 앞에 무릎을 꿇리게 한다면 일억을 드리겠습니다. 다들 잘 알아 들으셨죠? 응? <웃음> 응? 음? 음? 교도관들? 당신들 뭐야? 어! 아! 그래, 빅맘.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눈앞에서 네가 사라져서 아너 무서워 연락도 안 받고 내 면회도 안 오고 너에게 닿지 않는다는 게 무서워서 사람들한테 뒷조사를 했더니 내가 감옥에 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! 너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화가 났어! 그래서... 그래서... 학장리파도 담요를 처리하고 너한테 금방 갈게 기다려 자기야 예. <웃음> 담요가 독방에서 나오면 조용히 처리해 오셨군요. 또 빅맘의 지시죠? 음. 하, 독방에 계시는 동안 요르라는 수감자가 자기 부하들이랑 계속 이야기 나누는 걸 봤습니다. 미혼님을 노리던데 꼭 조심하세요. 그래, 내 걱정해줘서 고마워. 자, 청소 시간이다. 너는 식당에서 청소해. 그리고 너는 세탁실로 이동해라 어이 너는 나한테 덤빌려는것 같은데 진심이야? 이성적으로 생각해 내 오른팔이 네 얼굴을 박살내고 내 왼팔이 코를 부러뜨린 다음 두개골 안에 있는 뇌조직이 평생 흔들리고 싶지 않으면 덤비지 않는 게 좋을걸? 멍청이 너 때문에 내 사랑을 못 보게 될것 같잖아 아무래도 내가 나서야겠어 내가 처리하고 <웃음> 내 남자친구는 아무도 못 보게 가둬버릴 거야. 사랑해. <웃음> 왜송가틀왜데가 틀리는데? n a 만 a 게 백장미 백장미 정신 차려 아, 단면님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저한테 뜨개질도 알려주시고 아, 아, 뜨개질 알려준게 뭐가 대수라고 나 대신 칼을 k 고 있어 아, 그리고 제가 오해한 것도 죄송하고 저한테 누구보다 따뜻하게 대해주셨잖아요 만약 여기서 제가 살아남으면 그때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? 백장미 당연하지 꼭 살아남아 아, 어. 어, 어, 백장미! 백정미! 으, 으, 뭐라고? 으, 으, 백정미가 대신 칼에 찔려? 그리고 모두가 다 당했어? 으, 다들 진짜 멍청하긴! 안 되겠어!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! 흑정미 파미요가구해라 나와 이 감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뼈자리견 느끼게 해주지 담미오 여긴 네 편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쿠쿠로 빙뽕? 그런 건 상관없어 허세 부리긴 자, 아그들아 감옥의 무서움을 보여줘라 백장미 자, 다들 들어와, 이 나쁜 놈들아 어마어마하게 많고 과연 흑장미파 역시 엄청나게 강하군 몇년전 고추장파가 너에게 단번에 격파당한 이후로 기나긴 몸멸과피파의 시간 너를 다시 부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하루도 수련을 게을리 한 적이 없지 강호에 옛날의 내가 아닐 거니까 자 이제 슬슬 꺼내볼까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근육버스터! 어... 빅맘을 한 번에... 저희 정체가 뭐야? 놀랍군... 음. 저 죄수번호 4471다음미요 효도소장실로 데려오도록 하세요 넵! 알겠습니다